자 여러분들 감자밥을 할 겁니다. 어 지금 씻은 쌀이랑 물 넣고 지금 이딱 가덕에다가 이 가마솥 해가지고 감자밥을 해먹을 거다. 전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요 형님은 그냥 뭐 시큰둥해요. 뭐 어, 이거 왜 먹냐 하면서. <웃음>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 좀 못마땅해. <웃음> 이게 지금 뭐하니? 지금 여기까지 와서. 아, 이거 형님, 이게 감자밥이 기가 막힌 거죠, 강원도. <웃음> 자, 그럼 어쨌든, 이제 강원도 왔으니까, 강원도 감자를 여기다, 예, 네. 넣으면 되겠습니다. 반은 껍질을 깎고, 어, 반은 통으로 해가지고,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자 좀, 뭐, 칼질 이런 거좀 잘합니다. 과일 깎고 이런 거. 잘한다 아 저...이거... 요... 아니... 잘 깎아야 지 손재주까지 좋네? 아...아니... 야...아니 진짜로 <웃음> 아니 자세가 이게딱 보면 알겠대 <웃음> 우린 그런거 하면은 저기... 고추 떨어지는 줄 알겠어 <웃음> 옛날 그 철판에 고기만 구워서 드신 시 양반이 뭘 에이. 알겠어요 여러분들 예? <웃음> 이 채소 이런거 귀한거 이런걸 알아야 되는데 진짜 아이고 아직 진짜 뭘 모르는 양반들이 너무 많아. 채소가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뭐 소나 염소나 이게 먹는 거 아닌가? <웃음> 아 그걸 먹은 가축을 잡아 먹는 게 형님의 일이시고 그렇게 먹으면 아, 끝나는 걸뭘 그거를 굳이 대단한 육식 공룡 아니 육식 동물이지네 아주 <웃음> 호랑이 호랑이 아주 호랑이. 야손재주 있네 진짜. <웃음> 섬세하네. 하긴 뭐 우리 산적들이 안해서 그렇지. 그렇죠. 네, 하면 또 잘합니다. 아, 네. 얼마나 이 가정에서 사랑은 음. 응, 받을 가정이 없습니다. <웃음> 아니 아니 이렇게 네. 이제 잘한다고 이제 어필을 하는 거지. 감자 다 까셨어요? 네 이제 반은 까고. 어 이제 감자는 다 넣어... 깠습니다. 네. 아 넣어주시는구나. 아, 기더서. 야, 이거 많이 해 먹어 봤네. 아, 저, 저희 어렸을 때그 아궁이에 불 지피는 걸로 밥해 먹고 그랬어요. 아. 시골집에서. 그러게 음. 야, 자, 바는 까고 어, 반은. 자, 바안 까는 걸로. 자, 안 까는 것도 까서 먹는 재미가 또 쏠쏠하거든요. 아이고, 이거 껍질이 좀 들어가는데 괜찮습니다. 와, 여러분들 지금 아궁이에 해서 지금 오우, 불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불이 얼마나 쓰냐면요. 지금 아궁이 쪽으로 불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 열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와와 중간 와, 안에 좀 궁금한데? 와그 아, 열어보면 안 되죠 아기다리면 미약이 그래야죠. 불이한 아. 아. 번, 번. 안 돼요 형님 아, 한 번만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아 이제 열어보면 안 됩니다 절대 아. 자 이제 한번 뜸이 지금 다 들은 것 같긴 기 한데 아 이제 굉장히 궁금한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분들? 오. 오, 긴장된다. 자, 이게 굉장히 뜨거우니까. 우와! 우와! 와, 대박! 야, 이거는 나는 안 우와! 하나 안먹거지만 괜찮네. 이야, 오신다 진짜. 이야. 야.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구남TV의 군남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잡사TV의 잡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우리 잡사님께서 그렇게 학수고대 하시던 감자밥 노래를 불렀어. 근데 내가 적당히 얘기했어요. 식당이 없다. 감자밥을 하는 식당이. 그러면 대충 알아듣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본인이 와서 직접 <웃음> 이렇게 감자밥을 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 요 네. 거의 다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만들었거든요. 야, 근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 직접 설명해주세요. 아, 가마솥이 있더라고요. 가마솥이 있길래 어, 그럼 그럼 감자밥을 한번 또 이제 만들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야 이게 다 한번 야 그래서 가마솥 있는 김에 그래서 졸랐죠. 감자밥을 난꼭 여기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 내 형님 아잘안 드신대요. 나는 진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감자밥 얘기를 해요. 형님한테 계속 노래를 불러, 노래 불러, 불러 노래를 했거든요. 불러. 예. 아, 반대마다 예, 이것만큼 그래. 포기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감자밥을 제가 한번 또 여기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웃음>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 자사님께서 지극 정성으로 불까지 떼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지. 우리 저기 제 우리 제, 제 채널 시청자분께서는 어, 이런 경우가 드물 거예요. <웃음> 들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구경해 보자고 얼마나 맛있는 걸또 저희들 만들었는지 자 박사님 직접 만드셨으니까 좀 보여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세 여러분들 처음 제가 도전해 본 가마솥 감자밥인데요 야 뭐 근데 좀할줄 아네? 아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거 감아서 밥을 먹었으니까 이야 근데 진짜 뭔가 아우 어, 연기 짠 이게 뭐 그래 맛있다는데 난 이해가 안돼아 지금 감자 최고죠 지금 강원도 감자 여러분들 진짜 최고 맛있을 때입니다 강원도 감자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어... 에, 그 정도는 그... 아닙니다 솔직히 감자와 삼겹살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이해가 안돼 아, 아, 이...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돼이 리액션이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어, 이 리액션이 이해가 나. 안 돼요 나는 아이 맛있는 걸 갖다가 참 아, 이... 아니 어떻게 감자밥을 이렇게 싫어하실 수가 있지 아니었죠 아니 먼저 뭐, 드시고 먹는... 계세요. 아니 아니 또... 아니요. 아니, 별로 관심 저는... 저... 저... 없어요. 아 저도 거기 관심 없습니다. 아, 아, 아. 저도 안 먹을 것요 밥은 뭐 밥은 먹을 수 있어요. 밥이 뭐가 틀려 감자 넣었다고 이뒷디라마의 차이 응? 가만서와한 입에 봐진 찰짐이 달라 찰짐이 와 이게 쌀이 좋네 쌀은 좋아 인정 쌀 근데 아니 이거 쌀도 찰. 강원도 쌀입니다 아 그니까 러예 네. 강원도 불에 아, <웃음> 강원도 어 강원도 불 강원도 맛야 물에 뭐든진다 강원도로 만들어낸그 맛이네요 나 아, 진짜 돼요. 와 여기다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고추 된장 찍어 먹거나난 이거 토마토 하나면 돼아 그럼 먹어라 나는 이하한 먹으란나 자 여러분들 저는 그냥 한 맨날 저 하던 저 맨날 하던 짓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삼겹살을 먹는 날이에요 근데 잠시만요. 멘트 끊어서 죄송한데요. 아, 예, 습니다 여러분들, 난 처음에 이게 경쟁이 안될 거라는 거 알아요. 감자밥과 삼겹살이 어떻게 경쟁이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경쟁을 시킨 잔인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이게 잔인한 분이에요, 진짜. 아, 그게 아니라 뭐 완전 삼겹살 때 감자로 이 몰아가는 게 아니라요. 음, 뭐 이둘 중에 뭘 먹을 내가 아니라 저는 제 입장이 그거였어요. 아니, 이게 멀리서 왔어. 저기 전남 저기 여수에서 여기까지 한 500km 나오나요? 거리가? 500km, 응. 500km가 넘는 거리로 와서 노래를, 노래를 불러. 그 전부터 벌써 한몇 개월 됐어. 지난 겨울부터. 겨울부터 네, 저만 보면은, 네. 어, 작사님 방에 놀러 가서 작사님 반갑습니다 하면은, 아, 형님 감자 밥뭘그게 <웃음> 4월달에 형님 강원도 감자 밥 됩니까? 4월달에 뭔 감자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멀리서... 그 풍부한 그 식재료들이, 식재료들이 풍부하고 넘쳐나는 그 남도의 그 맛을 저는 어 항상 부러웠는데 오히려 이 강원도의 이 토속적인 와, 진짜. 이 맛을 예, 끌린다고 하길래 전 사실 좀 궁금했어요 와 진짜 이거를 해먹을까 진짜 맛서 해먹네 식당 찾길래 이거 하는 식당이 어딨어 이거 없다 그랬는데 끝까지 찾았어 진짜 최고 여러분들 진짜 와 삼겹살이 더 흔하니까 아이고. 아, 이거는 강도는 감자, 고추장만 해가지고 살짝. 어? 감자밥 먹어도... 한 병? 감자? 표 감자밥, 감자밥 파가 좀꽤 있는데요? 아, 그럼 그 네, 있네. 네, 감자밥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일단 이게 베이스가 깔리고, 이거로 이제 서브로 따라오는 거. 아... 요런 느낌입니다. 느낌. 나뭇잎 파의한 장을 지향하는 그런 고품격 굽남미의국방입니다 근데 라이브는 좀 달라. 녹화 방송이랑 좀 다르니까. 아 진짜 300명 아그 계속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근데 군남님이 형이에요. 아유 그렇게 됐어요. <웃음> 제가 게스, 게스트 오늘은 그 작사님이 게스트잖아요. 이 게스트 모셔놓고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아 어쩌다 보니까 제가 형이에요. 예, 좀안 믿기시겠지만 제, 제가 제가, 말씀을... 제가 한 2년 뒤, 뒤에 생성이 됐습니다. 예. 자꾸만 형님한테 기대로된 작사의 맛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전라도 오리지널 홍어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